게임에 좋으니까 불닭소스를.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무대면. 아, 이제 아, 네. 그라클리아나 네. 음주를 보여줘 음주를. 자, 오늘은 먹방을 할 건데, 너무나 사람들 보면 하고 싶었어. 어, 내가 하고 싶었는데, 면치기 같은 걸좀 하고 싶었어. 라면을 한번 너희들하고 한번 먹을까? 일단은 우리가 라면 먹방을 하기 전에, 게임 먼저죠. 뭐힘좀 좀 쓰고 시작. 이나 씨 이겨야 됩니다. 라면을 이제 한번 먹어보자. 아 라면, 라면은 라면은 인생 징역이인데제또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대 시즌 들어간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흉측스럽습니다. 이야, 떨어진 거 흉악하다. 이야 야! 근데 저 다이어트 내고 다 먹을까요? 야 무기징역의 느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운동도 했으니까 먹방을 한번 해보자고. 네. 아, 아, 이게 아, 땅콩 소스. 뭐야 떨어진 거 그냥... 흉악하다. 네? 진짜 땅콩? 흉측스럽습니다. 아 그래 이게? 예. 아야 국물 진짜 맛있다. 이거는 이거는 컵라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 생각에 진짜 이대로 만약에 식당에서 이 컵라면 딱 끓인 다음에 그냥 그릇에다 담아서 가만 주더라도 아 이거는 컵라면 생각 안 해. 나나그 생각해. 네. 어때 중국에서 탄탄면하고 아, 비슷해? 이것은 음. 조금 음. 니나 씨가 어두한 국물, 국물 맛이 나. 어.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맛을 또 정확하게. 알지. 그러니까는 면은 라면빨보다는 이게 좀 소스. 부드러워요, 면이. 어 음. 아, 이게 아, 보니까는 아, 면을 튀기지가 않았네. 오. 아, 아, 나 이거 아물탕에서무해 이거는 이제 마라면인 거죠, 마라면 그죠? 아 근데 이거는 마라면은 양이 오. 진짜 많네. 이, 이, 이래, 이래. 이게 지금 반이야, 반. 아 근데 제가 매운 걸 진짜 많이 못 먹거든요. 아 그렇게 맵진 않아요, 예, 예. 예. 이게 국물이 맛있고 이거는 면이 너무 맛있어요. 면? 면안 먹어봤는데. 이거는 약간 아, 두개클리어 나도. 님 이번에 또 시합 나가세요? 요번에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네. 계획, 생각, 계획은 좀 있어 아... 어. 비키니 시합 나... 비키니 시합 나... 그럼 내가 80일까지 그 하고 마지막에 내가 도전할게 비키니 비키니 난할수 네. 있어 비키니 안했 출전 야. 자세를 해주면은 <웃음> 어, 출전을 형해준다고 하면 <웃음> 내 리나 옆에서 또 내가 네. 야이 근데 진짜 맛이 살아있어 보이네 안 드신다면서요? 아 <웃음> 지금 내거로 죽였다 통파했습니다 지금, <웃음> 다다 있습니다, <웃음> 지금.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지금 너도 똑같아. 야. 너도 지금 시합 준비한다고. 아니, 대회가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뭐,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지금 아구창에다가 한 가득 면을 지금 쑤셔 넣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대 시즌 들어간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저 다이어트 이거 다 먹을 거예 게임에 졌으니까 불닭 소스를 어. 불닭 소스, 아, 그렇죠. 불닭 소스 장착해 주세요. 예. 야, 무대비 재용아, 너수전증이냐 재용이 손을 막 이렇게 떨고. 엄버 아, 뭐, 일단 국물 한번 먹어 볼게. 국물을 먹어 볼게. 맛이 어때 님? 불닭소스의 맛이 아, 느껴지네, 아, 형님? 불닭 소스의 맛이 전대부서 느껴지네요, 님. 아, 아주 알싸한 맛이? 어, 아주 어. 괜찮아. 벌써부터 인중에 그냥 송골송골 맺히셨습니다 <웃음> 아니, 아직 괜찮아. <웃음> 똥좀더 줘도 <웃음> 돼. 어, 아, 그래요? 예. 그럼, 드릴까요? 아. 그자기 드라마 출연하는 은지를 보여줘. 의지를 박지혜. 너도 아, 아, 진짜 맛있게 맛있네. 먹자.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너또 사랑을 불꽃 모양이 강력하게 이렇게 <웃음> 있는 사랑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아, 솔직히 그게 안 매웠어. 아 그래요? 응. 알겠습니다. 안 생각... 매우시면 <웃음>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나 <웃음> 아, <난> 여기 인중에 <웃음> <웃음> 땀이 지금 <웃음> 세 개째. 자세 개째입니다. 세 개째. 세개 클리어 이제... 재용아 나네 개째 아, 나 재용이한테 하나 얘기할 거 생길 거 같아 재용이+ 재용이 먹방 무제비할줄 알았는데 뭐 아까 막 깨는 거발씨름뭐 아, 뭐 두께 뭐다안 되잖아 재용이+ 재용이 먹방 무제비할줄 알았는데 뭐.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먹방 진짜 지대로 찍으려고 하면은 음. 저 그냥 여기 있는 거촉도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저 저는 그냥 이게 이게 위에 그크게까지 뇌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 때까지 먹어 뭐, 뭐, 그, 진짜? 진짜라면서요. 말이 없어 아니라는 거 같은데? 진짜 나 진짜 무자비해 진짜 근데 지금 진짜 절제하는 거야 지금 이거 쑤셔먹고 싶거든요 진짜 먹고 싶은데 아가에 지금 침 질질 고입니다와 근데 이게 컵라면 10개 먹기가 쉬운 건 아니구나 컵라면 한 10개 정도는 먹지 않을까 컵라면 10개 먹기가 쉬운 건 아니구나 와 지금 몇 개씩 먹은 거야? 세 개째 먹고 있습니다 나네개 너는 지금 두 개를 좀못 먹었고 두개다 먹은 거야? 다 먹었어요 원 <웃음> 얘가 제일 많이 <웃음> 먹은 거야. 천 칼로리도 없는 건데. 어 나는 나는 원래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웃음> 모은 거고. 먹으면서 지금은 맛있었지만 후회 <웃음> 지금 <끄고> 있다. <웃음> 아니야 <웃음> 이거는 후회 없어. 그 정도 거아 네. 진짜, 진짜 후회 없어. 그 정도 거호언니 채널 여기까지 먹방. 아, 제가 목표1열 개까지 못 먹었지만. 4개로 1등 내가 봤을 때 10개는 절대 못먹습니다 10... 4개, 3개, 2개, 1개니까 합쳐서 10개 먹는 거야? 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합쳐서 10개 먹는 거야? 상관있희 어어 네, 다음 좋은 컨텐츠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 다음 먹방은 이런 고칼로리 말고 닭가슴살이 될 수도 있고 계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평상시에 잘 먹는 이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란 좋은 것 같은데, 계란? 다음번에 제가 계란으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